제 g p t 에서 선정한 ISTJ와 가장 잘 어울리는 MBTI 유형은 바로 ISFJ와 ESFJ입니다. 이세 유형은 모두 S, 감각형이고 J, 판단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ISTJ와 ISFJ는 내향형인 것도 공통점이죠. ISFJ는 ISTJ와 마찬가지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치로 여깁니다. 또한 ISFJ 유형은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이 강하죠. 따라서 ISTJ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 s f j 유형도 ISTJ와 잘 어울리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e s f j 는이 외향형이기 때문에 ISTJ를 조금 더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ISTJ는 외향적인 e s f j 의 활동을 지지하고 e s f j 에게 살짝 부족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Hanil Joshi c h u n g h a j s h i Yasa j Young Sang Il i s t j u i honin shingo h a i s t j 월 Young Sang. Bong n Jung Fan y n g a Vlog ASMR d Total Negaji Benefit You'll n u w Leel Suits o u 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 u l k Click Hag Eid Hajuse y o